말씀하신 것처럼 네. 이번 순방기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, 네. 그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롯해서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런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이에서 나오고 있는데,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?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는 언론에 또는 국민들의 비판을 음. 늘다 받고 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. 다만, 그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 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입니다.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그런 그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,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이런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MBC가 뭐가 아비자고 했다는 거죠? 뭐가 아비적이에요? 아주까 becom... 예. 요니다 반갑습니다. 다반갑니다 반갑습니다. 반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니다반갑다반갑습이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다니다반갑습니니니다다다다